그, 계획도, 계획도 꼭 필요할 때 세우는데, 어, 그 카르마경 책에도 있어요. 계획, 계획 세우, 계획 활용법. 계획은요, 여러분이 지금 육바람이를 공부하시는 게 급하지, 미래 계획 세우는 게 급하지 않고요. 미래 계획 어차피 안 맞을 거예요. 걱정하지 마시고.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됩니다. 안 되니까, 지금 자명한지만, 꼭 찾아가면 지금 자명한 거꼭 하세요.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때그때 그때 아주 막 백수로 거의 폐인처럼 지낼 때 그때도요. 미래 계획이 어디 있어요. 원은 있어요. 원. 온 인류가 다 이제는 정토나 천국에 살 때가 됐다. 이제 고생 덜하고 좀 서로 원리원칙 원리,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때가 아무래도 온것 같다. 이런 직감. 인류가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답이 나올 때도 됐다라는 직감인데요. 근데 우리가 답을 내야 내는 거지. 뭐못 내면 못 내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러니까그 제가 장담 못 하고. 그래서 그런 이결 속에서 제가 자명한 거. 그럼 내린 결론이 뭐냐. 내가 육바람에 라 지금 맞는 것만 하면 애고는 몰라도 참나는 자명하다 찜찜하다 할때 시공을 초월해서 보고 얘기해 줍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용한 것만 계속하세요. 우주의 명령으로 알고 하세요. 계획, 계획도 계획 필요하면 세우세요. 단 계획은요. 에고 이완용입니다. 에고가 걱정하니까 걱정 덜하게 하라고 에, 에, 에고를 이안하려고 세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에고의 생각에 좀 방향을 잡아주는데 필요한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렇게 안 돼요. 그러니까 방향만 잡아주시고 보세요. 에고가 계획이 없으면 내일 계획이 없으면 에고가 불안해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일 계획을 세우세요. 양심에 맞게 세우세요. 어, 계획에 어긋나면 어때요? 뭐 어때요? 애고가 그냥 안심했으면 됐지, 하루. 그 다음날 또 세우세요. 다음날 또 걱정 덜하게 만드세요. 아주 뭐몇년 후가, 몇달 후가 거, 걱정된다. 그 걱정 못하게 적당히 세우세요. 세울 때부터 그냥 아실 거예요.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명, 지금 나한테 자명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. 자명하지 않은 길은 어차피 내가 안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마, 마음껏 세우세요 단 항상 지금 이 순간 자명한 것만 하겠다라고 명확히 선언하시고 계획도 세우고 가세요 이렇게 가시면요 지금 자명해서 해 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 지금 공부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돼요 29년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30년 돼요 자 30년간 자명함은 하고 찜찜함은 안 하고 이집 밖에 안 했어요. 사실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어요. 그래서 자명하면 어 갑자기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또 주역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주역 공부해놔요. 다 써먹었습니다. 그때 그때 자명해서 해 놓은 거 제가 강의 때뭐 뭐 학당 운영하면서 다 써먹고 있어요.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근데 그때 왜 했지? 그냥 인류가 다 천국 가고 정토 가려면 요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될것 같은 걸한 것뿐이에요. 저는. 계획을 세워서 한게 아니라. 그게 그게 나중에 보면 다 꿰져요. 그러니까, 에고가 억지로 꿰는 건 어차피 안 맞습니다. 그러니까, 날마다 계획을 세우세요. 방편이에요, 계획도. 내 에고한테 방향을 잡아줘야 되니까, 가대. 자, 내비는 켜놓고 가대. 내가 아는 길이면 내가 아는 길로 가는 게 빠르죠. 내비 다 믿고 가다가 뺑뺑이 돌릴 때 많더라고요. 내가 아는 길은 내가 갑니다. 단, 방향은 잡아놓고 가야 에고가 덜 불안하잖아요. 그 정도로만 계획을 쓰세요.